you uh...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요 데이지크의 워터글로스 틴트와 블러 벨벳 틴트를 리뷰를 해보면서 추천 컬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함께 가보시죠. 고! 제가 데이지크의 워터글로스 틴트와 블러 벨벳 틴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총네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워터글로스 틴트 같은 경우에는 웜톤 쿨톤에 사용할 수 있는 레드 컬러로 가지고 와봤고요. 블러 벨벳 틴트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웜톤 쿨톤에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데이지크의 워터틴트와 블러 벨벳 틴트의 패키지는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워터틴트는 클리어한 투명한 패키지로 되어 있고 블러 벨벳은 블러 타입의 불투명한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구분이 쉽고요 워터 틴트 중에 저는 레드 컬러에 유난히 너무 예뻐서 웜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와 쿨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블러 틴트는 웜톤 컬러와 웜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컬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워터 틴트 중에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는 4호 블루밍 레드 컬러인데요. 워터 틴트는 기존에 나와있는 틴트처럼 입술에 발리면서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데 마무리감은 촉촉하면서 에센스가 살짝 들어간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틴트예요. 워터 틴트의 특징이 투명하게 비춰지면서 내 입술의 컬러와 조화되어 컬러가 표현되는 게 특징이에요. 더구나 글로시한 마무리감으로 입술이 도톰해 보이고 촉촉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입술에 살짝 올려봤을 때는 기존에 많이 봐왔던 레드 컬러의 느낌이 나는데 좀더 자연스러운 입술 컬러로 표현이 되는 그런 느낌의 컬러로 연출이 돼요. 한번더 덧발랐을 때는 컬러가 무거워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올려진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장미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 듯한 컬러로 어떤 메이크업에든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고요 웜톤 쿨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립컬러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컬러 5호 이브닝 듀 컬러인데요 쿨톤분들이 사용하면 너무나도 예쁜 컬러예요 아무래도 워터리한 틴트이다 보니까 착색 컬러가 좀 딥한 레드감으로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컬러는 플럼 빛을 머금고 있는 레드 컬러이고요 입술에 살짝 올려 컬러를 보면 체리를 머금고 있는 컬러로 너무 딥하지 않고 나이트하지 않은 컬러로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한번더 덧발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감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쿨톤분들이 바르면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이지만 이 컬러 자체가 웜, 쿨 상관없이 발라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컬러이고요 패키지에서 봤을 때는 딥한 컬러로 보였지만 덧발라도 워터리하면서 투명함의 특징으로 딥한 컬러감보다는 맑은 플럼빛 컬러로 연출이 돼요 블러 벨벳 컬러 중에 추천해드릴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블러 벨벳 틴트는 컬러를 블러 처리한 듯한 흰기가 들어간 감성 돋는 컬러 표현이 되고요 부드럽게 실키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도 가볍게 밀착되는 텍스처가 특징인데 틴트의 느낌보다는 벨벳의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컬러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 1호 플랫 로즈 컬러인데요 우선 블러 벨벳 틴트의 향이 페리페라의 잉크 벨벳 틴트와 향이 흡사한 느낌이라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컬러는 코랄 컬러감이 묻어나오는 누드베이지 코랄 컬러감으로 차분한 감성을 자아내는 듯한 컬러예요. 워터 틴트와 다르게 착색감은 없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올려서 컬러를 볼게요. 워터 틴트보다 컬러감이 올라와져서 양 조절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입술에 살짝 올렸을 때는 코랄 느낌의 컬러로 컬러감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한번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더 덧발랐을 때 컬러감이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지만 코랄 느낌이 나면서 누드 베이지 코랄 컬러의 느낌이 나는데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차분함을 함께 연출해주고 과하지 않지만 감성있는 느낌으로 연출해주는 게 컬러의 특징이에요 보통 웜톤 분들이 바르면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웜쿨 상관없이 사용해도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고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은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컬러는 3호 로즈베리 컬러인데요 로즈베리 컬러는 블러벨벳 틴트 컬러 중에 제일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술에 올리자마자 아 이거 그냥 내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뭐 과한거 같지만 과하지 않은 컬러감이 이 컬러의 특징이고요 착색은 틴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있다는거 참고해주세요 입술에 살짝 올려 컬러를 보면 말린 장미를 연상시키는 듯한 브릭 로즈의 컬러감이 연출이 되고 살짝 뷰티한 느낌도 들어서 너무 딥하지 않은 로즈 컬러로 연출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한번더 덧발랐을 때는 베리 컬러감이 살짝 들어간 흰기 가득한 로즈의 느낌으로 웜톤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컬러이지만 웜쿨 상관없이 사용해도 잘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뭔가 로즈 컬러이면서 뮤트한 감성과 이 베리한 감성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매력적이면서 너무 또 가볍지 않은 듯한 감성 연출을 해줘서 제가 픽한 컬러이고요. 공홈에서도 역시나 베스트 컬러로 되어 있네요. 1호 3호 컬러가 꿀조합 컬러로도 유명해서 제가 또 입술에 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호를 베이스로 올려 주신 후에 3호를 입술 안쪽에 살짝 올려서 음파음파 음파. 너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컬러감으로 연출이 돼서 저는 1호 3호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데이지크의 워터글로스 틴트 두 가지 컬러와 블러 벨벳 틴트 두 가지 컬러를 추천을 해드리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